녹화를 해볼까? 뭐, 별, 별, 내가 공략이 있는 건 아니지만. 나의 포커티브 플레이. <목소리> 숨어주고. 전처로 <목소리> 땡겨주고. 이자일 다 없애주고. 이자일 포트 가 때려주고. 빨간 거 부셔주고, 다시 미사일. 어, <목소리> 어, 안 돼! 올땐 <목소리> 숨어줘야 됩니다. 이는 무조건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하고 나니까 토커가 제일 쉬운 것 같아, 확실히. 이제 뛰면 숨어주고. 아이고. 미사일 포트만 때려줍시다. 근데 센티만 오가를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지? 세안님 어서 오세요. 이사엘포트 힐러 없어도 원패하지 않는다. 아 라플라스는 진짜 이거 딜로스 맞는 게 너무 솔직히 좀.. 그래. 이즈는 굿즈는 굿즈는 굿즈는 굿즈 그래도 난 제일 먼저 블랙스미 아니 토크티브 먼저 깼나? 불스건 토크티브 오머니 그쵸? 잘, 잘